지원사업별 FAQ 콘텐츠, 상업아이템 아이디어 및검증 이번 시간을 통해 아이디어 발상 방안과 아이디어 발상의 기술적 도구, 그리고 아이디어 자가평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디어의 발상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는 인간의 외관, 속도, 후각, 미각, 시각, 청각, 인지 등 인간의 시청각을 자극하거나 힘이나 조정, 재배치, 회선, 바운스 등을 통해 기존의 것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보다 창조적으로 아이디어를 발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단순화해야 합니다. 어떤 요소나 부분을 지우거나 생략하고 또 압축시키고 더 작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관계를 만들고 정리하며 연결하며 통일합니다. 그리고 혼합하고 융화시키고 결합하며 재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참고 아이템을 발전시키거나 확장, 확대시키는 것도 창조적 아이디어 발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새로운 환경과 배경 속으로 옮기고 각색하며 순서를 바꿔 재위치시킵니다. 즉, 기존의 것을 옮겨 뒤죽박죽하게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간감정을 이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디어가 생명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아이디어, 이미지, 재료, 요소가 전체 혹은 부분을 대체하도록 만듭니다. 혹은 사물의 원래 기능을 부인해야 합니다. 모순되게 하고, 번복하고, 부정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패러디, 즉 우스꽝스럽게 하거나 흉내내기, 조종하기, 익사를 부리거나 캐리커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너무 분명한 것보다 애매모호하게 하여 허구화하고, 진실을 왜곡시킵니다. 이때는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설될 수 있는 애매함으로 표현하도록 합니다. 창조적 사고는 서로 다른 영역의 대상들을 접합시킴으로써 생겨나는 혼선화의 영역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하이브리드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호화된 특징으로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환상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신적 그리고 감각적 기대를 무너뜨리고 상상을 확장시키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디버전스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속성 리스트하기에 대해 먼저 볼까요 문제가 되는 물건이나 대상에 대해 가능한 많은 속성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대상을 구성 부품으로 분해하고 각 부품의 외향적, 내재적 속성을 가능한 한 모두 나열하도록 합니다. 이때 해당 속성들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가치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생체 모방하기입니다. 자연생물과 생태계에서 사례와 메커니즘을 의식적으로 복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연생명체의 선택이 실패를 최소화하고 제거한다는 추론 하에 생물공학 프로토타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 솔루션 아이디어를 취하도록 합니다. 이번엔 브레인 라이팅 635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3명에서 8명의 팀원으로 조를 구성하고 각 팀원당 3개의 아이디어를 스케치한 후 고객의 시각에서 중요한 기능 5가지에 집중합니다. 약 30분 동안 6명의 팀원이 15개에서 30개의 아이디어를 창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오스본 체크리스트는 사고의 출발점 또는 문제 해결의 차관점을 미리 정해놓고 다각적인 사고를 전개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각 이슈별로 한 가지 이상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컨버전스 방법들에 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Six Thinking Hats은 6가지 생각 모자로 백색, 흑색, 청색, 녹색, 황색, 적색, 각각의 모자의 색깔에 따라 사고의 유형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색깔에 대해 자세히 보면 먼저 백색 모자는 정확한 정보에 의해 검증된 중립적, 객관적 사실을 지향하고 청색 모자는 창의적, 확산적 측면을 지향합니다. 황색 모자는 긍정적, 낙관적 측면을 지향하고 흑색 모자는 부정적이고 비판적 측면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청색 모자는 정리, 요약, 결론적 내용을 지향하고 마지막으로 붉은색 모자는 주관적 감정, 정서, 직관을 제시합니다. 이처럼 모자 색깔에 따른 사고를 지향하며 한 번에 하나의 모자만을 사용하도록 하는데요. 대체로 황색 모자 다음 흑색 모자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아이디어를 생성할 경우 백색, 녹색, 황색, 흑색, 적색, 청색 순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COCD 방법은 아이디어의 선택과 손실방지에 유용하며 아이디어를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계속해서 이넨스먼트 체크리스트입니다. 이넨스먼트 체크리스트는 다양한 질문을 제시하여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키고 실행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이디어를 모디파이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의 필요에 맞게 아이디어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인지 아이디어의 힘이나 가치를 어떻게 증대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하고 약점을 강화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이디어 대체 가능한 것과 비교하거나 아이디어를 확장 또는 향상, 축소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아이디어에서 잘못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평가할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정 여부 등을 질문합니다. 밸류 업을 아이템을 선정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험 분야와 관심, 흥미 분야, 지원 가능 분야를 토대로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치 제한 캔버스를 활용하여 고객의 필요와 아이디어를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려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본부터 최상까지 수준 정도로 나누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떻게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의 어려움을 덜수 있을지 그리고 필수 사항인지 아니면 갖게 되면 좋은 정도의 사항인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에게 이득을 줄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마사 스튜어트의 아름다운 성공이라는 책에는 아이디어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 기준을 살펴보면 시장에서 대안보다 나은 아이디어인가? 고객이 이해할 만큼 단순한 아이디어인가? 아이디어를 펼치기 위한 지리적 이점을 확보하였는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인가? 아이디어가 너무 방대하지 않는가? 확장하고 확대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가? 이 세상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아이디어인가? 확장하고 확대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가? 이 세상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아이디어인가 등의 질문으로 아이디어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 아이템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상품성, 시장성, 수익성, 적성 및 능력, 리스크를 바탕으로 실패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품성에는 가격 경쟁력, 영업 AS, 상품 공급 능력, 기술력이 해당되고 시장성에는 제품 사이클, 시장 규모, 확대 가능성, 경쟁 현황이 해당됩니다. 수익성은 투자 비용 대비 수익, 손익 분기점, 일반 금리 대비 수익, 그리고 흑자 실현 시기를 말하죠. 그리고 적성 및 능력이라고 하면 자신감, 적성, 성격, 자금 조달 능력, 경험, 지식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리스크는 외부 인허가, 패턴트, 그리고 직원 및 자체 기술력, 추가 경쟁이 포함됩니다.